자롱비터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모든게 없는 빈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퀘스트같은거 깨는 위주로 갈게요 미션이 멋있어요 따봉 자뭐 도착했다 여기가 지금 마을 마을로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기다리면은 친구들이 올거야 근데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은 안돼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 한국사람 맞아요? 어! 어! 누구시죠? 어, 어! 어! 빨간 머리! 어! 어? 둘이, 둘이 혹시 이런. 이런. 헤어스타일이. 나 충격. <웃음> 세상에. 양 o 래 n 갈래 빨간 머리. 한명더 있어? 한명 더? 이 머리가. 한이 머리가. 이 머리가. 한명 더? 어한 있다. 어 누구시죠? 아니 이분도 양갈래야. 왜다 양갈래 머리지? 요즘 핫하네 앗! 나 빼고 다 킁킁 음... 좋은 샴푸 쓰는구만 자 앉아 있을게 머리 좀 묶어줘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도 같은 걸로 나도 같은 걸로 해줘 나도 양갈래 머리 하고 싶어 우리 그러면 양갈래 머리 했으니까 양갈래 패밀리 하자 나도 내일 미용실 갔다올게 우리 양갈래팸이야 근데 누가 막내야? 우리 그러면 달리기로 정하자 자 여기가 선이야 여기가 선이고 아직이야 나온 사람 누구야? 나온 사람 누구야? 와 숨는다 그러면 어디? 양갈래 또 왔어? 어? 또 왔다! 양갈래다! 여기 위에 서라고? 으악! 내 체력! 우리 중에 누가 막내고 누가 첫째인지 힘으로? 힘으로? 너힘좀 쎄? 도, 도끼? 도, 도, 도끼? 어, 어, 어, 어, 어, 도끼 뭐야? 아니야, 우리 힘으로 정하면 안될것 같아. 달리기로 정하자 이쪽으로 와봐 자 여기가 선이야 거기 주서주서 봐봐 여기 순서대로 앉는 순서대로 첫째부터 막내 자3 2 1 시작 어자 그러면 <웃음> 숨토가 첫째 모닝기가 둘째 부정 출발이라고? 못 봤어 근데 원래 사회가다 그래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얘들아 양갈래팸이 어 퀘스트를 순서대로 깰건데 아니야 아니야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미용실 가면 빨강이 둘인데 음.. 그래 갔다 오자 그러면은 한 명만 가자 둘다 갔다가 또 똑같아 어 언니가? 그래, 언니가 가고 우리는 그러면은 기다리면서 너희 도박 좋아해? <웃음> 그래? 우리 양갈래팸 하면 도박이 빠질 수 없지 너희 얼마 있어 도너스오모 <웃음> <웃음> 얼마 나아 <남아>? 그거 <웃음> 머리카락 <웃음> 나는 남자 첫째야 어, 나, 내가 장남이야 오! 어! 뭐야 첫째 왔다. 어, 첫째. 첫째. 첫째 왔다. 우리 양갈래 팸 장녀. 어? 유학 갔다 왔나? 아니, 놀다 왔어. <웃음> 아, 놀았어. <웃음> 놀았어. <웃음> 아, 유학 간 줄. 놀았구나. <웃음> 너희 도박 좋아해? 한돈좀 모아봐. 놀아보자. 100원 빵 가자. 너희 도박하는 법 아니? 그럼, 올리이지 설마, 10원씩 하고. 그런거 아니지? 맞아 저거야 해볼래? 슬래시 롤 잠깐만 잠깐만 액땜좀 하고 <웃음> 됐다 준비됐어 난 백원빵 큰사람이 이기는걸로 하자 큰사람이 큰숫자야 큰숫자? 그래 큰숫자 가자 큰거? 오케이 큰거가자 낙장불이 없기다? 어 저.. <웃음> 어떡할래? 다시 할까? 다시? 오케이 이제 진짜 내는 거다. 하나, 둘, 셋, 아, 탈소 <웃음> 뭐야? 아, 글쎄, 어, 줘야 하나? 슈퍼야, 쟤 튀는데 <웃음> 돈 벌었으니까 맛있는 거사 주겠지. 애들아, 라면 먹자. 라면, 피방비도 내줘. 누구야? 한 명, 어? 안 줬어. 아, 줬네. 줬어. 어? 와, 500원 주고. 천원짜리 빵사오라는거 놀고왔다 더니만 우리 그러면은 퀘스트를 깨보러 갈까? 자 그러면 인벤토리 누른 다음에 튜토리얼 퀘스트 작물 채집하기 섬의 식물들을 모을수 있습니다 작물을 좌클릭하거나 스페이스로 상호작용 음 우선 작물부터 채집할까 그러면? 털러 가자 작물부터 털자 보이는거 다 뜯어 이거, 이거 못 뜯나? 우리가 지금 다섯명이니까 15개씩 모으면 60개? 이 주변을 황부지로 만들어버리자. 좋아, 나는 지금 3개. 나 지금 3개 모았어. 경쟁이다. 경쟁이야? 경쟁이었어. 됐다. 나는 다 모았어. 여기 길 맞아? 풀들이 너무 푸른데? 날 믿어. 믿으라고? 알았어. 믿어볼게. 어? 여기 맞네? 모닝아. 벌써 모았어? 다른 애들도 이제 오나보다. 우리 다 모은 거야? 그럼? 끝뜻 아이템 팔러가자 우리 자판기 아주 두둑하게 난 여기다 팔아야지 다 팔았는데 30원 줬어 왜? 이거 아니야? 나 30원 얻었는데? 헐 70원? 125원? 세상에 나 125원이라고? 도박하자 도박 도박? 우리 아 설마 이거 이 돈으로? 설마 방금 판 돈으로? <웃음> 아, 좋다. 좋은데, 걸고 하자. 어, 걸고 <웃음> 하자. 전 걸어, 걸어. 한거가자 방금 팔아서 번 돈, 얼마인지 소박하게 돈으로 안 해. 얼마지 목숨 알려주마. 걸어. 목숨 오리나자, 오리나자, 오리나자. 우리 같이 일했잖아. 같이 같은 시간 일했잖아. 아, 니 아니, 아니, 아니, 방금 번 돈으로만 자, 준비. 돈다 걸어, 돈다 걸어. 1, 2, 95, 94, 94. 오, 오, 오, 오. 이겼다! 줘! 줘! 줘! 줘! 번돈 줘, 번 돈! 번돈 줘, 번 돈! 다 어디갔어? 새벽 가로 보여! 다 어디갔어? 다 사라졌어! 다 어디갔어? 숨길 뭘 숨어 다 보이는데? 자, 한 명씩 받을게. 자, 우리 둘째. 일한, 일한 돈 줘. 먹시지 마. 아싸. 우리 또, 그럼, 어, 일하러 가볼까? 다운 퀘스트는 뭐지? 정착하기? 도... 도박하자구! 도박! 도박! 돈도 없으면서 뭐 도박, 도박이야 도박, 도박, 도박. 그럼 우선 우리가 돈을 어, 모아야 하니까 다운 퀘스트 해볼까? 통마음 다 도박, 보여! 도박, 도박. <웃음> 두 번째 퀘스트 가보자 정착하기 연구용 텐트를 얻기 연구용 텐트를 설치하십쇼 텐트를 얻어야 되는데? 낚시를 건너뛰어? 낚시 퀘스트 없는데 나? 낚시 퀘스트가 있어? 낚싯대 사라고? 나 낚시 퀘스트 없는데? 잠깐만 퀘스트가 달라?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낚시 퀘스트 다음이 텐트인가 보다 낚시 깨러 가자 낚싯대를 그 어디서 구하지? 여기서 낚싯대를오 60원? 가격 저렴하네 오 싸다 아, 줄게 사줄게 사줄게 사줄게 사줄게 줄 서봐 누구누구 저요 형 아니 첫째는 돈 많잖아 첫째는 500원 있잖아 퀘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낚시 잘 돼? 응. 물고기 입질이 왔을 때 일을 연타하십시오. 잘 잡혀? 오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 잡았다. 농어 농어 잡았다 농어 오 호호. 말이. <웃음> 아내한 곳에서 하니까 그거 같다. 어른 깨고 낚시하는 거, 얼음 낚시 하든지 어른 낚시. 쇼. 뭘 우리가 다 잡아서 물고기 소멸함. 물고기 또 어디 있는 데가 있나? 낚시하자 낚시. 하자, 낚시. 일곱 마리 총 잡으라고? 나 지금 다섯 마리 있으니까. 근데, 우리, 양갈래 친구들, 이것도, 우리, 갯 모임 있잖아. 물고기 판 돈, 도박 가자. 우리, 일할 때마다, 도박 가서, 어, 뭐라 주는 거야. 어, 물고기 잡는 거 말고 또, 뭐 있어? 깼어? 그럼 그 다음 캐스트 뭐지? 텐트? 아, 이제 텐트야? 가보자, 가보자. 텐트하러 가보자. 여기서, 일단 물고기 팔고, 여기서 팔아야 돼? 어휴, 큰일 날 뻔. 오, 700, 700. 오. 돈 많이 주는데? 잠깐만, 이거 도박하면은 텐트 못사 이건, 이건 텐트 사자. 이건 텐트 사자. 어. 돈좀 줘야 될것 같아. 이거 있다 써.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텐트를 설치하세요. 끝! 우리 살고 싶은데 있어? 눈 덮인 곳은 어때? 추위를 잘 타?